자, 요번에는 그 사용자가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줄 수 있는 웹 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메뉴 중에 웹 양식에서 양식 작성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메뉴가 네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건맨첫 번째 거. 두번째 것도 블로그나 사이트에 설치하는 개념으로서쓸 수는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 글을 보다가 뭔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 있죠 팝업이라고 하죠 그런걸 만들 수 있는 곳이 두번째 거예요 요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첫번째 거 중에서 가장 첫번째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넘어가죠. 똑같이 더블 클릭을 마우스로 하시면 이 한글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이메일 소책자 신청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메일 어드레스랑 퍼스트 네임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꿔 주시면 좀더 좋겠죠. <웃음> 그래서 이 퍼스트 네임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눌러 주시면 라벨에서 퍼스트 네임을 이름으로 이제 바꿔 주시고 사용자를 위한 지침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시고 똑같이 이메일 어레스를 눌러서 레이아웃에서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또 삭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버튼은 더블 클릭하시면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청할 때 이름을 넣고 이메일 주소를 넣는 방식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요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살짝 내리고, 살짝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서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디자인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청을 했을 때이 사용자가 어디로 저장이 되느냐라는 거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단 이 웹폼의 이름을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름이 뭐 이메일 소책자이고 뭐블로그에서뭐 수집을 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확인된 옵트인은 오프로 되어 있으신게 편하실 거고요. 일별 주기 추가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대로 이렇게 냅두면 되고요. 감사 페이지 선택은 기본 값으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특별히 할 거는 없고요. <웃음>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고요. 왼쪽 위에 감사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감사 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 기본 감사 페이지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넘어가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좋겠죠 뭐 신청, 감사, 합니다 이런식으로 한글로 바꿔주시는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웃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저장 및 게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바 스크립트 코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어디다가 추가를 하냐면, 뭐 트위소리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거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 글을 보다가 뭐 하단에 이런 아까 만든 폼이 나타나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네이버는 안됩니다. 무조건 네이버는 안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런 방식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세번째거 방식 링크가 있어요. 아까 만든 양식의 링크 주소를 새 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까 만든 양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친구나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추가를 해서 요 링크를 넣게 되면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은 요 화면을 넘어와서 이름과 이메일을 넣고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는 뭐 카페든 블로그든 글을 쓰고 나서 하단에 어, 뭐 신청하기 버튼에 클릭하세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할끔 유도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화면 와서 신청하기끔만드는거예요자 신청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름과 이메일을 넣어보세요 실제 잘 되는지를 그래서 이름 쓰고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는데 이메일 주소는 아무래도 기존에 개네 스폰스를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주소를 쓰면 안되겠죠 왜냐면 그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안돼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어서 신청하기 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감사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메일이 잘 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겠죠 그래서 어 메일 초과 됐네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아까 세팅했던 내용 이 자동 회신 관리에서 우리가 0일 차로 만들었던 요 내용이 자동으로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메일함이 초과가 돼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이 메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메일에 그걸 확인하시고 <웃음>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웃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메일이 안 날랐다고 하면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웹 양식 관리에서 편집을 눌러 주시고 아까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반드시 원하는 캠페인과 일별주기 추가에 반드시 추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만든 스텝 메일 시나리오 메일을 받아 볼수 있어요 그거가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